그대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또 몸을 구부리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 자꾸 뭘 쓰고 계세요. 데스노트를 쓰고 계신 겁니다.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요.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니까 나죄 없어 하고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왜다 갔을까요? 예수님이 땅바닥에 자꾸 뭘 쓰고 계셔서 그래요. 아까 얘기했죠. 하나님을 버린 자는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다. 지금 예수님은 자꾸 땅에다 뭘 쓰고 있는 거는요 자극하고 있습니다. 던져봐 어떻게 되나 보자.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가 자기가 죄가 있는데, 1 2번 보세요 각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니네도 간음했지 하는 거다 아시는데 간음이 안 들킨 자가 간음이 들킨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 당시에 그 상황이. 그러니까 가늠은 처벌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여인처럼 가늠한 자든 정제하면 안 됩니다도 아니에요. 지금 이 사건은요. 죄인들이 죄인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.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상대방의 단죄만 에 매몰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마귀의 자녀일 것일 뿐입니다. 죄인이 다른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워 처벌한다는 게 이미 잘못된 겁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여 이런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을 버린 자들이 땅에 기록될 것임을 암시하는 동작을 취하신 것 아,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죄, 율법 어긴 자는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니까 주님을 버린 자들은 아무튼 용자들이여 돌을 던져보시오 이렇게 한 거죠 죄 없는 자들이여 돌을 먼저 던져봐라 하니까 근데 땅에 자꾸 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. 그냥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. 왜 이전까지 막 그렇게 잘 죽이던 사람들이 왜 그날따라 못 죽였을까요? 땅에 자꾸 뭘 쓰고 계시니까 아, 아무래도 그리스도 일 수도 있는데 이거 위험한 행동 아냐? 자신의 죄를 돌아봤겠죠.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 없을까 하고 왜 주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 땅에, 땅에 새겨지고 사라져 버린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찔리는 게 있거든요 이혼 부담이 커요 이 일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간게 아니에요 그냥 미친 척하고 누구 하나 돌멩이 던지면 군중심리가 또다 던집니다 그냥 근데 그한 놈이 앞에서 못 던지게 만든 힘을 예수님이 이제 부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여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는 여자여 그대를 고소하던 그대를 어디 갔는가? 그대, 그대를 정죄한 자가 없는가? 그놈들도 다 죄인이었다. 여인이여 그대가 죄를 지은 건 맞다. 하지만 이런 거예요. 모세의 말도 맞다. 막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모세 말처럼 죄는 죄다, 악은 악이다. 하지만 너를 심판할 다른 자들도 다 악인들이라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소리요 아니 다 악인들인데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. 아쉽게도 율법 따지는 애들이 오히려 마귀의 자녀고 참에 참회, 지금 참회해야 될그 죄인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더 이야기를. 저는 극적으로 썼다고 봐요. 그러니까 율법 갖고 잘난 찬 애들이 오히려 죄인이고 죄짓고 참회, 참회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성령 받아서 구원 받을 수 있는.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이다. 자 이런 거예요. 율법학자식으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으로 지옥 갈 거다. 죄인으로서 지옥 갈 거다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. 율법 지키는 너가 지옥 가고 죄지은 저 죄인이 참회하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갈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.